내가 잘하는 게 없고 어딘가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하면 본연의 내가 직접 그대로 날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자 이게 바로 글쓰기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리스 작가 이종서입니다 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것 같았는데 날짜를 보니까 또 별로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네요 아 6일 정도 어, 평소에 한 2-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다가 아, 일주일 텀 정도 되다 보니까 아,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느낌이 들어요. 오늘은 이제 댓글들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진로 고민. 나는 지금 뭔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, 아, 나는 장점이 뭘까?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되게 고민이 많은 아, 우리 20대, 30대. 그렇다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글 쓰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.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. 어, PC통신 시대하고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뀐 게 나만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컨텐츠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인사의 이야기는 그것 그대로 계속 회자되고 누군가한테 읽히고 컨텐츠로 소비되는 거 이건 이제 당연한 거고 우리가 엄청난 이력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나만의 이야기를 그대로 내비치는 사람들 그것 자체가 컨텐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글쓰기를 보면 글쓰기는 이제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밖으로 끄집어 내는 거죠 컨텐츠를 밖으로 끄집어 내는 도구 컨텐츠를 밖으로 끄집어 내는 도구는 사실 몇개 많이 있죠 이미지도 있고 뭐 영상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럼에도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단출하게 아, 쓸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게이 글쓰기란 말이에요 저도 책을 계속 집필하고 출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글을 쓸수록 내 브랜드가 내 컨텐츠가 계속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음, 계속 내 입으로 누군가한테 다가가 가지고 나는 누굽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그대로 사람들의 목적성에 맞아 버리면 사람들은 그 컨텐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줘요 대화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냥 데려다가 야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냥 앉혀 놓고 막귀에 대고 막 얘기를 해 봐요 그거에 집중을 하나요? 자 글은 근데 어디 블로그라든가 어딘가에 컨텐츠가 누적이 돼 있으면 그걸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목적성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제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글쓰기, 글로 컨텐츠 제작 도구로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거예요. 저도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책이 이제 나올 때마다 서점에 이제 비치가 됩니다. 근데 서점에 이렇게 출간 될 때마다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그 독자들하고 만나지는 않아요. 그 독자들 스스로 그 책을 읽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컨텐츠를 얻고 소비하고 싶고 도움을 얻고 싶어하고 하는 거죠. 제 책을 읽은 분들도 아, 책을 되게 잘 읽었다. 조금 더 조언을 해줄수 없느냐.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. 어, 내 이야기가, 내 컨텐츠가, 내 글이 누군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는구나. 내 가치를 느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 셀프로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작은 가치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가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도 더 성장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글쓰기는 누군가의 마음이나 누군가의 행동을 교정해 줄수 있는 힘이 있어요. 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쓴 연애 편지라든가 또 문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다못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거기에 상세 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힌 글, 설명글, 혜택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요. 자,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마케터기도 하고요. 내가 글을 잘 쓴다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. 글을 잘 써서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마케터로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칼럼을 잘 써서 칼럼 니스트 남하는 책, 결과물, 눈에 보이는 거 내 이름이 적힌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결과물 을 내놓고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.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공통점은 큰 자본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자본은 들지 않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 가성비가 굉장한 도구이기도 하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글쓰기를 잘 하려면 결국엔 관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, 어떤 특정 대상의 관심사를 내가 잘 들여다보고 그 사람한테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글을 쓸수 있을 것인가. 글을 또잘 쓰다 보면 말도 터져요. 내가 정리를 잘하고 쓰면서 내가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말도 트이게 되는 거죠. 좀 글쓰기를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으면 장르별로 책을 하나씩 선정을 하세요. 뭐 베스트셀러가 됐든 인기는 없어도 누군가한테 좀 호감의 지수를 줄수 있을만한 책들을 장르마다 자기계발 에세이 실용서 뭐 소설이 됐든 음 하나씩 대표 책을 선정해 놓고 그 책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쓰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막상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존에 있는 글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파악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영상들 어, 글쓰기 영상 어, 많이 올려 놨는데 어,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어, 에세이 쓰는 법이라든가 뭐 책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수를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,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어디서부터 글쓰기 해야 될까? 너무 어렵다 하면 상단 카페에 오셔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어, 교류도 하면서 글쓰기 실력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랄게요.